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최악의 악당 주애라의 잔인한 범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기였던 정겨울의 딸인 남소이를 납치했던 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나쁜 범죄였죠. 다행히도 남소이는 좋은 사람들인 서태양의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진짜 엄마인 정겨울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46화 예고에서 보면 주혜라는 해외지사로 떠나기 전에 분노한 표정으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소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몇 년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남소이인지 알아보고 찾은 것일까요? 바로 남소이의 납치범이 다시 나타난 것이겠죠? 남소이의 납치범은 서태양의 엄마인 서정혜에게 남소이를 맡기고 도망갔습니다. 이때 납치범은 주에라에게 돈을 두둑히 받았을 것인데요.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판단하여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죠. 납치범은 서정애에게 남소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주에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납치범은 주에라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납치범은 주에라에게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습을 드러냈지만 주에라는 납치범을 보자마자 죽여버릴 생각부터 합니다. 흥신소 사장을 통해 납치범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주에라의 수상한 움직임을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던 정겨울은 갑자기 주에라가 처음 보는 여자를 만나자 의문을 갖습니다. 그 여자는 남소의 납치범이었지만 정겨울은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죠. 결국 정겨울은 주에라의 통화 내용을 듣고 알아챘는데요. 특히 주애라와 흥신소 사장의 통화를 듣고 처음 보는 여자가 남소희의 납치범임을 알게 됩니다. 정겨울은 납치범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남소희의 행방에 대해 물어봅니다. 납치범은 정겨울에게 너무 죄송했다며 반성하고 남소희를 찾는데 노력하겠다며 정겨울을 돕기로 합니다. 정겨울은 납치범을 보고 매우 분노할 수 있었지만 우선 남소희를 찾는 것이 먼저다라고.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결국 납치범은 아기를 서정혜한테 맡겼었다고 자백하죠. 정겨울은 처음에 놀랐지만 차분히 일을 진행시키고 결국에는 서하늘이 자신의 딸인 남소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정겨울은 서하늘이 남소이였음을 어떻게 알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감동적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정겨울과 남소이가 서로를 알아보고 주에라가 감옥에 가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